오늘은 부산 최고의 명소, 해운대 달맞이길에 있는 영웅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관이 아름다워 멋진 카페와 유명한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해운대에서 송정간, 레일 바이크와 해변열차도 다니고 있군요. 어, 헛드리드. 헛드리드. 너무 헛드리드. 헛드리드. 너무 헛드리드. <놀람> 달맞이길 전망대에서 보는 바다 위 연꽃등대입니다. 멀리오륙도도 보이는군요. 언제나 봐도 아름다운 해운대 해수욕장도 보이고요. <목소리> <목소리> 아, 들어오 몰리, 몰나 들어가라고 리 몰리, 몰리, 몰리, 몰리, 몰리, 몰 하시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우리 모여서 는 거지. 근데 왜 제일 앞에 저 제일 처음에 카페에는 영웅이 표시가 바뀌었는 전혀 없던데. 기 음. 도로에 내면 안 되죠. 아, 아, 이 아, 걸리죠. 죠 아, 저작가이 영웅이 아니, 말고 아, 어저마오당대성하다가1 0시 넘어서까지 계속 몇 번을 보고 잤는데. 아, <웃음> 이거 좀차좀 마시면서야지. 떡을 떡을 먹었어. 아 이게 9월 11일 11일이 음복절이란 말이가요 응응. 아 음복절 기념 떡이네. 오. 9월 11일부터 완전 잘. 맛있겠다. 9월 11일부터 모방송 <웃음> 장기 출연 계약을 종료하고 <웃음> 음. 이날 이후부터 독자 맛있다. 활동이 가능해지는 <웃음> <11일> 것을 기념해서 <웃음> 음. 떡까지 <웃음> 만들었네요. 웅복절 <인박절> 기념떡. <웃음> t h you. 백일 돌 사진인데 저때 모두 저 복장이 유행했나봐요. 동갑내기인 우리 아들 사진이랑 참 비슷합니다. 위대한 영웅의 탄생. 멋집니다. 아늑한 다락방 같은 나만의 보금자리 찻집의 구조가 아기자기하네요 언제 들어도 좋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쁘 집에 내리시고 내놓쁘 생각보다 게제 많더라. 요즘 응. 그치 창 밖으로 보이는 청사포 마을과 등대 그리고 탁 트인 바다 일어나기가 싫어집니다 에면서 배우는 놀배의 놀이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